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새로운 걸 가져오셨네요. 아, 예, 이건 산통이라고 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그분의 뭐, 이 새로운 그런 거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했을 때이 숫자하고 나하고 잘 맞나, 어떤 달이 잘 맞나 음.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올해 수가 아픈지. 아니면 올해 돈이 있는지 네네네. 아니면 올해 또뭐 그런 거 있잖아 새롭게 뭐 사업을 할때 어떤 달이 좋은지 오, 그런 걸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이 천상에서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 아, 여기 지 천상에서 네가 몸이 안 좋으니까 어디+ 어디 조심해라 이런 것도 내려주시고 오, 근데 원래 제가 이 산동점을 잘안 봤는데 <웃음> 오늘 내가 처음 저 어, 예, 옛날에는 내가 이 중국 다니면서. 네네네. 사다가 가끔가다 이제 그냥 한 번씩 봤어요. 그냥 음. 꼭 봐줘야 할 분만 제가 내려서 봐줬는데 오늘 또좀 새롭게 또한번 어. 뿌려 나왔지 뭐 어쩐가 어, 새롭 새롭죠 내는 얘네네 그럼 오늘 이걸로 한번 예예 그럴까요? 저희가 사주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네네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올해 마흔 네살 이분을 이걸로 이 사람이 올해 뭐가 여주까지 가만히 있다 올라와 뭔언가를 시작하면서 올라와 는 응, 형이 겠네어 맞아요 선생님 새어 어. 뭔가 이 분이 어, 하긴 해요 어, 뭐. 어 그래서 그분이 이거에 올해는 괜찮을까? 내가 용기가 생길까? 아니면 해도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 그거를 한번 봐달라는 얘기잖아요. 음. 음, 그래서 한통으로 이분이 시작을 하려면 원래는 저번달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 저번달에 했으면 좀더낫대요어저번달에 음. 시작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얘기야. 음. 왜냐면 이분 같은 사주에는 올해 중반서부터 괜찮으니까 8월 음력 8월부터 7월, 8월이니까 올해 8월짜리, 6월달도 괜찮아, 음력을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9월이라 생각하시면 돼. 그때쯤부터 이 사람이 시작을 했다 그래도 아마 괜찮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응. 그래서. 아유 그동안 은 힘들고 밑, 밑에서 애 많이 썼구나 그래 하는 일을 멈추고 가라는 형국이라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잘될지 한번만 봐주시고 상품으로 봐서 숫자로 다 알려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음, 몇 번이 나왔어요? 지금, 아, 내가 저어좀들보세요 내가 이게 조금. 아, 너무, 너무 조금 서 자라서, 아, 자라서 아, 내가 이걸 한번 봐야겠네. 네, 네. 네. 숫자를 적어놓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 네네. 음, 음, 음. 우리가 가까운 게 이게 작은. 아, 이분이 지금 나온 게 64가 나왔어요. 음, 어떤 의미가 좀... 64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64라는 거는 이 사람 사주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마흔 네시잖아. 네. 그럼 사하고 나, 나이하고 사대가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올해 뭔가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어. 그러면은, 6에서는 나한테 귀인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어. 64라는 자체는 이분한테 나쁜 건 아니에요. 어. 어. 이분한테 귀인도 생기라는 형국이거든요. 음. 귀인이라 고해서 뭐, 배우자 이런 게 아니라, 날 네네. 도와줄 수 있는 귀인, 어. 그렇게 들어오라는 형국이고, 네, 이분 꼴딱 세 개만 뽑을 거예요. 아, 네. 네. 네, 네, 네 네네. 그래서 다 도와주고 그다음에 일을 해 놓고 인간의 덕인 날을 내가 봐 드릴게요. 네, 네, 네. 아우, 잘 나왔네. 37이 나왔으니 39. 337. 7. 예, 네, 아. 37이 나왔으니까. 음. 이 7하고 또 4대가 맞잖아요 어, 그래서 4대가 맞는 게뭐 어, 4대가 맞는 거라는 이 사람 저기 어, 해하고 숫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90, 79년생이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4대가 맞으면서 귀인이 들어오면서 이 사람한테 뭐 스폰 뭐 이런거 있잖아 나한테 어. 금전에 스폰수가 생길 수 있는 운 어. 어. 금전, 금전 운도 들어오고 어. 나한테 어떻게 된거야? 날 도와줄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 이분이 그동안은 힘들었을거예요 아마 네네. 음. 힘들다 지금 어. 다시 했는데 사람이 많지 않았을거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나한테 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들어와야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 네, 네, 네. 뭔가 시작을 하지만 은 나한테 스폰서가 없고 나한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음. 근데 나한테 들어올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래서 9월 요번 달부터 괜찮은 거야 이 사람이 아, 요번 어, 달부터 네. 이 사람이 나한테 새롭게 들어올 거면서 요번 음. 달부터 내가 풀어나가라는 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분이 뭔가 시작을 하면은 잘 된다는 거네요? 잘 돼. 올해 운으로는 잘 돼요. 어. 이분이. 그러니까 어. 중반까지는 안 좋았을 거야. 아마 어. 어렵게 뭔가 시작을 해도 힘들게 갔는데 어. 지금 이제 후반이 됐잖아. 지금. 저. 네. 내일모레 한가위 8월이면 이제 가을이잖아. 네. 이사님이 네. 가을부터 괜찮으니까 요번 달 9월 달부터 내가 어떻게 돼? 그러 그러니까 음력을 하면 잘 모르니까 양력으로 9월이잖아. 네. 지금 네. 9월에 이제 아니까 지금부터 괜찮아진다는 이게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도 괜찮고 금전운은이 사람 사주가 금전호 없지는 않아요. 맞아요 선생님 이분 음, 돈많아금전호 없지는 않아요. 돈은 많은 사주예요. <웃음> 하지만 돈을. 잘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야. 아, 그래요? <웃음> 어, 이 사람이 돈이 떨어지지 않아. 돈이 떨어지면 또 돈을 채워주는 형국이야 음...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의 금전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도 어... 금전운이 어떤가. 왜 그냥 앞으로도 바닥을 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근데 네네. 지금까지는 이분 자체 사주로는 금전이 많은 사주야. 음... 그리고 부모의 덕이 있는 사주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어, 어, 부모의 받침도 있는 사주라고 그랬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되면 누군가가 날 돈을 던져주는 형국이 돼버려 음.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렇게 뭐 이런 거 시작을 안 했다고 지만 어렵게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도 음. 앞으로 금전운을 하자면 금전운 천복대감님이 금전운을 봐줘야 돼아 그래요? 어. 천복대감님이 뭐냐. 은행에서 돈을 불어나게 해주는 은행 주정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 은행 그 금고대감이라고 네네네네네. 생각하면 돼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뭐지? 천복대감님이라는 분이 네. 계시다는 그분이 아 관장을 해주고 나한테 들어와야 돈이 모아지는 아 거야 네. 어. 그래서 천복대감님이 이분을 도와줄지 숫자로 다 알려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 같은 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잖냐야 10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 어, 이 사람은 금전은 떨어지지 않을거예요 십이.. 십이.. 천, 우리는 그냥 숫자를 1에다가 공이니까 천을 보거든 천복을 보거든요. 아, 그냥 예예.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한통도 보시는 마다 조금 틀린데 어. 나는 이제 이 숫자랑 0으로 같이 보니까 어.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분이 천이 들어와버리네. 천복이. 신기하네 어. 어. 음, 어떻게 음, 딱 들어오냐. 그러니까. 천복이 딱 들어와버리네. 어. 그 이게 십자리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돈은 마음 먹으면 돈은 항상 있어요. 근데 어... 이분이 또돈 쓰는 기마이가 있어 그래요? 음, 기마이가 있어. 근데 쓴만큼 도 들어 이사람 어... 돈을 쓸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음... 응. 아... 자기가 조기한 사람한테 배팅도 잘 하는 사람인데 음... 이분 같은 사주에 배팅을 해도 돈이 들어오는 사주기 때문에 음... 괜찮고 머리도 똑똑한 사주고 사주에. 이 사람은 고력을 그렇게 많이 겪은 사람은 아니야. 음. 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 해도 막밑바닥문양 쳐서 고력을 겪은 사람은 아니라는 아, 얘기야. 선생님, 근데 이분 선생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좀잘 됐어요. 어, 왜냐면 부모의 덕이 있었으니까.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큰 고력은 없을 건데 왜냐면 고령만 갖고 금전만 갖고 살지 않잖아. 네네. 내 포부가 있잖아. 네네. 또 은근히 또 욕심이 많아요. 고집도 아 세고. 그래서 아기가 뭐 새로운 거 시작하잖아. 네. 그러면 거기에 오링을 하는 사람이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마 시작하면서 거기에 하면서 아마 내년 정도, 올 가을 내년 가면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라는. 이성훈 좀 어때요, 이분? 이분 아직 결혼은 안 했거든요. 이성훈이, 내가 그랬잖아. 이성훈이, 그 이성훈을 할머이가잘안 알려준 이성훈이 별로 지금은 아직 없다는 얘기야. 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확 받아들이질 않는 게. 왜냐면, 자기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있다 생각을 해. 네네네. 네, 네. 근데 올해는, 오늘은 점사 보시는 분들이 다들 잘 생겼어. 어, 이분 잘생겼어요. 음, 잘생겼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여자하다가 좋다고 해도 자기가 좋지 않으면 안 만나거든. 어... 그런데 자기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무질이든 뭐 뭐든 자기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여자가 배팅해도 싫어했는데 여자들도 좋아하는 사주거든, 이 사람이 보니까. 아. 근데 아직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야. 지금 자기가 자유로운 게 좋아. 음.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수 있어도 좋고, 음. 그러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이성운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음. 그래서 괜찮아요. 나쁘지 않으면 여자가 있을 수도 그렇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가 있어도 밖으로 이렇게 패출을 하지는 않을 거야. 아. 자기가 확실할 때 배출하지 그냥 저기 그 자존심이 강한 서주라말이 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패출을확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태어났으면 부모의 덕에 금전에 잠깐은 멈추는 시기가 있었지만 다시 또 하면 또 다시 일어날 거예 어... 그러니까 이분이 굳이 일을 안 하고 자기한테 소소한 일을 해도 네네. 뭐 조금 맣게 뭔가를 해도 이 사람 사진 돈 떨어지지 않아. 음. 선생님 이분 누군지 좀 알려드리고 네. 좀더 질문해볼게요. 네네네. 네, 네. 옛날에 HOT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 가수예요, 가수. 음, 되게 음, 유명한 음, 가수에 음, 거기에 음. 이제 강타시라고 어. 되게 유명한 가수예요. 음. 네. 그런데 되게 신기했던 건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올해 이분이 앨범을 아 그래서 새로운 걸 한다고 아 선생님이 그게 보여줬나봐요 네, 그 앨범을 내는데 응. 그게 뭐 되게 오랜만에 내는 거거든요 응, 그래서 응. 그게 옛날만큼 옛날의 인기만큼 좀 올라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응. 한번 가져와봤어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인기가 올해 운이 있으니까 응. 여기도 나오잖아 인간에도 스폰스가 생길 거고 네네. 금전이 생길 거고 네네. 이게 천봉 대검님이 1 0에서 들어온 그 운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네네. 나쁘지 않지 잘 시작해 찬스를 잘 맞힌거지, 음 올해. 응, 음 그동안 잘 저기 했다가 지금 찬스를 잘 맞췄어. 근데 이 사람이 뭐 돈을 버는 거에 뭐에 이런 것들에 옥매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딴 사람은 조바심을 내도 이 사람은 조바심 안 내게 좀 길게 잡을거야. 아마. 돈이 많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웃음>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는 얘기야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도 따라 들어오게 돼있어 무슨지 알지? 그쵸? 그렇게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해도 이지 돈은 진짜 많을거이요 SM이라는 거기 그룹, 거기 회사에서도 이사로 아니, 어떻게든가 몰라 사주에 돈이 진짜 많아 내가, 아, 내가 한통 잡기 전에 사주 보니까 벌써 돈이 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야. 음. 지금 이거 앨범을 내도 있잖아. 그렇게 크게 조바심 낼 일이 없어. 딴 사람은 없이 시작을 해서 조바심을 내잖아 <웃음> 근데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조바심을 내고 이거에 막 그냥 그렇지만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이게 터져야 되는 건 있어. 음. 하지만 은 그냥 막 애가 닳지는 않을 거야. 이게 하니까. 진짜 신기하네. 이게 지금 미래랑 어, 어. 지금 금전이랑 맞아. 다 맞춰가지고 네,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어. 이게 지금 응. 신기하네요 근데 내가 이 산통을 잘안봐 근데 오늘 또뭐 그분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고 뭔가가 <웃음> 이분을 봐줘야 되겠다는데 <웃음> 네. 이 산통점을 옛날에는 저 진짜로 막 이렇게 사업하 답답하신 분이 서 어쩌다 한 번씩 봤는데 이 산통의 숫자에 0이 합쳐져야 돼 어. 이숫자만 갖고 100%가 될 수는 없으니까. 음. 음. 선생님 이분 연애는학원는 있어요. 학원는 있는데 이분 그 연예인하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결혼운은 안보이죠요그 결혼이 없진 않은데 내가 그러잖아 여자가 있어도 확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면 던지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어.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런가 봐. 결혼운은 안보이죠요 결혼운은 아주 없지는 않는데 네. 자기가 만약에 한다고 안먹으면 내년이라도 할수 있어 우는. 아. 근데 그 정도로 마음이 딱 지금 결혼에 잡혀 있지는 않아. 지금 두분 중에 그러면 은뭐아무튼 강타 씨가 마음을 먹으면은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데 말씀. 이 사람 둘이 내가 봤을 때는 뭐확 뭐 좋아 이게 아니고 네네. 조금 그냥 서로가 반반씩 생각하고 있는 정도. 뭘로 그 음. 보여? 아, 뭐 완전히 확. 했으면 올뭐 가을에도 하자 뭐. 근데 이런 사람도 뜬금없이 발표를 할 수도 있어 결혼이라는 아 그래요? 어. 뜬금없이? 뜬금없이 어느날 나 결혼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아닌 거 같아 아, 음.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점 마지막으로 그쎄뭐 크게 조심할 거는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베팅도 하고 베풀 네. 배풀 것도 베풀고 네. 써야 될 사람한테 쓰고 이런 걸로 알아 이 사람이 아, 머리가 좀이 사업적으로도 머리가 있어 이 분이 네.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내가 어느 정도 배팅을 해야 나한테 또저기 한다는 걸 이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저기 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몇 년은 좀 괜찮은데 이제 또뭐한번 고백이는 있겠지. 음. 그런 는 그건 그때 가서. 음. <웃음> 알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